아이고, 열정적인 정주문관님 또 오셨네 뭐 이건 뭐 회의실을 빌려주는 게뭐 말이나 됩니까? 어, 원래 의왕 시는 시민이 주, 주인거든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도 빌려줘요? 그렇게 돌아다녀서라도 홍보할 거면 많이 사요 그리고 바람풀 때데 운동 화도신으시고 예?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시민이 주인이니까 공간을 편리하게 빌려준다는 건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후회는 안 해요